네, 오늘은 리치 모욕도 시키고 이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눈치챘어 <웃음> 날이 너무 더워졌으니까 그냥 짧게. 알겠지? 이게 돈 주고 미용실에서 빌려고 하면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. 얼 만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. 오 진짜 많이 자랐다 돈. 미치야 엄청 더웠겠다 어제. 시원합니까 리치? 리치 시원합니까? 리치도 못하는 게 뭐야? 못하는 게 없지. 잠시 후 이제 몸좀 털어 이 몸, 몸은 일단 이렇게 밀었어요 몸은 이렇게 밀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털어 <웃음> 귀여워. 이제 목욕을 한번 하고 이제 다리 쪽 라인을 다듬을 거예요 네, 여기 기목욕요 잘해요 그죠어 b How i 가더 커야 되겠는데 a l i 더 커지면 네. 둘 데가 없네. e again 는 n 하고 이제 좀 e 할건데 do 이 l i t t l 이 coyote a n 이렇게 r 져 있어요. 내 하고 응. 아니 아니 아니 당다 당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하는 게 맞나 왜 비싼지 알것 같아 어왜 <웃음> 비싼지 알것 같아. 당연하지 <웃음> 아, 이게 사람으로 자르는 거라고 완전히 또틀이니까 어, 되게 잘 자르는데요? 네, 네. 아, 크진다. <웃음> 아빠, 여기 탈왜 <털> 이래. 아았 여기 이왜데이래구 아닌데, 이 친구는 아닌데, 이 친구는 아닌데, 이 친구는 아닌데, 이친구아니데이친에는 아닌데, 이친 아닌데, 이 친구는 아닌데, 이친구이는 아닌데, 이친이 저희가 미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복이 흉측하지 않을 정도로만. <웃음> 어디가? 빼지. 빼지. 힘들었어. 응, 힘들었어. 이게 영상으로는 되게 짧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. <웃음> 아이고 도망갈 거야. 어? 어.. 거기 앉을거야 그래도 보기 나쁘지 않죠? 간식 줄게 간식